파워포인트 자료를 제작할 때 우리는 두 가지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 자료를 활용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발표를 할 것인가 아니면 이 자료를 활용해서 인쇄를 할 것인가 자유롭게 발표를 하는 자리라면 우리가 흔히 아는 이런 형태로 짧고 간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만약 상사나 교수님 다른 사람들에게 인쇄하여 보여주면서 발표를 해야 한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파워포인트 자료를 만들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지쌤이에요 이번 강의는 보고서 형태의 ppt 디자인을 빠르게 제작할 수 있는 여러가지 꿀팁들을 알려드릴 겁니다 보통 우리는 파워포인트 자료를 만들 때 ppt 템플릿이라고 하는 것을 활용하곤 하죠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렇게 왼쪽 상단엔 제목과 소제목이 항상 들어가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과연 왜 들어가 있는 것일까요? 무엇인가 보고를 해야 된다면 장표 한 장을 대표할 만한 제목이 있어야 파악이 가능합니다 즉 발표자가 따로 말하지 않아도 이 장표가 무슨 내용인지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사람의 시선은 보통 왼쪽 상단에서 오른쪽 하단으로 이동하면서 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왼쪽 상단에 제목과 소제목이 들어가 있는 편인데요 그 제목과 소제목을 어떻게 배치하고 간단하게 디자인하느냐에 따라서 내 장표가 정말 깔끔하고 멋지게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간단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여러가지 디자인 편집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슬라이드를 봤을 때 보통 어떻게 되느냐 영역을 나눈다면 상단 부분을 기본 목차 제목 영역이라고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텍스트 상자를 입력하고 여기에 어 이러한 개체들을 집어넣더라도 이제 여러분들이 템플릿을 만드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래쪽에는 내용 삽입 그리고 표현 영역이라고 할수 있는데 이 영역에서는 이쌤 채널에서 항상 알려드리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넘어가고 기본 목차 제목 영역을 어떤 식으로 디자인을 할지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텍스트 상자를 삽입하는 것부터 시작할게요 왼쪽 상단 삽입으로 가셔서 오른쪽에 있는 텍스트 상자를 누르시고 왼쪽 상단에서 콕 찌른 뒤에 제목을 입력해 주세요 라고 하는 기본적인 텍스트 상자를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글꼴도 약간 크게 키워 주실 거고요 저는 36포인트에서 42포인트 정도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 제목 텍스트 상자에 글꼴을 적용해 줄 건데 저는 굵은 형태의 고딕을 넣어주는 것을 좋아해요 나눔 스퀘어 엑스트라 볼드 체를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색상이 그냥 검정색보다는 다른 색으로 표현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여기 에 있는 진한 파랑색을 활용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소재목도 같이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삽입 텍스트 상자 콕 찔러서 소재목을 입력해 주세요 라고 적어 봤습니다 그리고 소재목 같은 경우에는 굵은 글꼴이 아닌 얇은 글꼴, 나눔 스퀘어 라이트체를 적용해 줄 거고요 그리고 색상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색상이 아니라 저는 살짝 밝은 회색으로 바꿔주도록 할게요 확실히 구분이 가는 형태로 만들어 주신 것이 가장 큰 포인트인데요 텍스트 상자만 활용했을 때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주기만 해도 솔직히 템플릿 하나 만들어진 거나 마찬가지라고 할수 있겠죠 위치로 한번 또 바꿔볼까요? 이렇게 텍스트 상자의 위치만 바꿔서 표현해 주기만 해도 기본적인 장표 디자인이 만들어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하나 업그레이드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제가 선 도형을 삽입을 해볼 건데요 선 도형을 어떤 식으로 삽입하고 표현해 볼수 있는지 알려드리는 겁니다 도형, 여기 에 있는 선 도형을 선택해서 Shift 키 누른 채 일단 길게 하나 빼볼게요 이렇게 빼봤습니다. 그리고 색상 같은 경우에는 마우스 오른쪽 도형 서식 들어가서 회색으로 바꿔주도록 할게요. 보일랑말랑하게 그게 포인트입니다. 보일랑말랑하게 선을 활용했을 때 여러가지 형태로 장표 디자인을 또 해줄 수 있게 되는데요. 제목과 소제목 사이에 배치를 해볼게요. 어? 이것만으로도 뭔가 디자인이 만들어진 것 같지 않나요? 또 한번 해볼게요. 이번엔 왼쪽으로 배치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만 해도 만들어지는 것을 볼수 있죠 그리고 세 번째 이런 방식으로 입력을 해 봤습니다 어떤가요? 선만 입력했을 뿐인데 이렇게 디자인이 깔끔하게 만들어지는 것을 볼수 있죠 그렇다면 여기에 추가적으로 도형 하나를 또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어떤 도형을 집어 넣을 거냐면 뭐 여러 가지 많은 도형이 있겠지만 저는 사각형 도형을 삽입해 보도록 할게요 삽입 도형 네모 상자를 콕 찔러서 왼쪽 상단에다가 이렇게 네모나게 넣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도형 서식 선 없음 색상 진한 파란색으로 배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봤더니 이것만으로도 또 디자인이 예쁘게 완성이 됐네요 중간에 있는 선을 없애주셔도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거고요 상자 하나만 집어넣을 었 뿐인데 너무 세련되게 바뀌지 않았나요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표현해 볼 수도 있겠네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이 도형을 활용해서 장표 디자인을 또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도형을 오른쪽으로 길게 빼주는 겁니다 영역을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맨 뒤로 보내기 해볼게요 그러면 텍스트가 안 보이죠? 이것을 그냥 흰색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나머지도 흰색 살짝 위로 올려주시고요 소재목은 조금 더 작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이미 템플릿 하나가 만들어지게 된 건데요.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조금 더 작게 아래쪽으로 좀더 내려서 이 부분만 색깔을 바꿔서 표현해볼게요. 이렇게만 만들어줘도 또 하나의 새로운 디자인이 만들어진 것을 볼수 있고요. 세 번째, 길이를 줄여서 이렇게 만들어줘도 되고요. 네 번째, 여기 있는 이 도형을 그대로 또 하나 컨트롤 키 누른 채 복사해서 뭔가 모양을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배치하기만 해도 하나의 장표가 만들어진 것을 볼수 있어요 여기 소제목만 쭉 입력하면 되겠죠 모양은 또 바꾸기 나름입니다 여기에 있는 이 사각형을 좀더 둥그런 형태로 만들고 싶다 라면 상단에 있는 도형 서식을 누르시고 왼쪽에 있는 도형 편집 도형 모양 변경 그리고 여기 있는 사각형 둥근 모서리를 눌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러면 훨씬 더 유하게 만들어진 형태를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조금 더 세련된 형태의 장표 디자인을 만들어보도록 할게요. 도형만을 활용해서 만드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길 바랄게요. 일단 도형 하나를 이렇게 작게 만들어줍니다. 여기는 잠깐만 작게 그리고 오른쪽으로 컨트롤 쉬프트키 누른 채 복사를 해서 똑같은 도형을 하나 더 만들어주는 거예요. 컨트롤 C 컨트롤 V 누르셔도 되고요. 이후에는 이렇게 더 크게 길게 빼볼게요. 왼쪽과 오른쪽이 크기가 좀 다르죠? 여기 중앙에 또 하나의 도형을 복사를 해줄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은 이렇게 작은 도형 하나가 만들어진 것을 볼수 있는데 여기에서 이 도형을 마우스 오른쪽 점 편집을 누르시게 되면 양끝 모서리에 검정색 점이 생기는 걸볼수 있어요 이 검정색 점을 이렇게 이동시켜서 넣어주시면 새로운 도형을 만들어 주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새로운 도형의 색상을 바꿔줄 건데요 도형 서식, 다른 색, 약간 밝게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입체적인 형태로 만들어지게 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여기 있는 두 개의 개체도 그대로 복사해서 위치를 변경, 회전을 시켜서 연결해 주도록 할게요. 마지막 도형까지 길게 빼주기만 하면 이러한 모양으로 입체적인 형태의 장표를 만들어 주실 수 있고요. 마지막 맨 뒤로 보내게 하면 짜잔! 이런 형태의 디자인을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색상만 바꿔주시면 이렇게도 표현을 해 주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기 아래쪽에 그냥 내용만 입력하시면 끝나는 거고요. 어떤가요? 도형만을 활용해서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원하는 장표 디자인을 만들 수 있겠죠 자 어떤가요? 이런 방식으로 텍스트와 도형만을 활용해서 내가 만들고 싶은 형태의 장표 디자인 슬라이드 디자인을 만들어 봤는데요 이렇게 제목과 소제목을 입력할 수 있는 칸이 깔끔하게만 만들어져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 ppt를 제작하시고 인쇄를 했을 때 훨씬 깔끔하고 그리고 눈에 확 띄는 형태로 만들어 주실 수 있을 거예요 안에 있는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채워가시면 되고요 제가 안에 있는 내용들을 채워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강의들을 많이 올려갈 테니까 끝까지 많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강의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이 자료는 제가 더보기란에 공유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